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좀 묘합니다 요 야구장 오는 길이 저 집이 고그 호텔이랑 가까워가지고 다녔던 길로 다니니까 조금 여 야구장 출근하는 길이 비슷해요 호텔에서 야구장 오는 거랑 음... 이렇게 묘하네요 아뭐 일단 해야죠 삼성 와서 뭐 많이 한다. 그자지잖아 응? 그럼 삼성 와서 뭐 많이 한다. 그렇지? 지타 보라고. 진짜예요 아니 아니 아니. <웃음> 야사람 놀라게 하지 마라. <웃음> 제가 더놀냈잖아요 <덕분했잖아요>, 지금. 누가. <웃음> 막내라서. 에 네, 제가 해야죠. 그게 전문머리거든요 <웃음> 아니 아니요. 저, 저 도와주고 있어요. 네. 같이, 같이 하고. <웃음> 갔 안녕하세요. <놀람> <놀람> 小心小좀챙기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